안녕하세요 진쿠입니다 여기는 흑비 누나 집인데요 짠! 세월인데 지금 잡티가 많죠? 네 불꽃놀이를 보러 갑니다 오! 바다에서 불꽃이 팡팡 터진다는데 바다 안까지도참오래될것 같아요 초췌한 모습으로 갈수 없으니까 스크비 누나가 이쁘게 메이크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메이크업 받고 불꽃놀이 보러 가볼까요? 선크림부터? 진짜 강추야 피부가 엄청 좋아보이게 해주는 선크림 아, 그래. 스쿠비누나 강추템 선크림 전 스킨 로션만 바른 상태였습니다 원래 저는 선크림을 안 바르는데 요즘 자외선 때문에 새로 사서 바르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피부는 소중하니까 선크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프라이머래요 저는 모공도 크고 피부가 거칠어서 프라이머를 꼭 사용해요 이걸 사용하고 화장을 해야 뜨지 않고 좋더라고요 제가 쓰는 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시들 컨실러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것도 스쿠비누나 강추템. 저는 22호 정도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21호 스쿠비누나 강추템을 사용해봤습니다. 가리고 싶은 잡티를 가려주시고요. 저는 다크서클이 심해서 다크서클 쪽도 컨실러로 가려주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왜? <웃음> 에이 메이크업 이런 거 석주가 뭔가? <웃음> 뭉치지않게 잘 퍼프로 펴주세요 메이크업을 전공했지만 메이크업 못하는 전공 어, 맞아요 여러분 쿠비 누나 메이크업 전공이에요 근데 <웃음> 얼굴에 적용을 못시켜 <웃음> 요리에 적용을 잘 시켜 그래 끝났습니까? 네 오! 오 끝났습니다! 나 이거 오늘 샀어요 오늘 올리브영가서 내가 내돈 주고 산 홍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직 써봐야 알겠죠? 그냥 이끌려서 사긴 샀는데 컨실 파운데이션이 들어있 나는 이걸 샀거든요. 근데 이게 덤으로 들어 있고 이것도 덤으로 들어 있고 이것도 덤으로 들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얼굴 전체적으로 소량을 콕콕 찍듯이 도해준 뒤 퍼프로 잘 펴주었습니다. <목소리>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웃음> 파운데이션을 다 바른 뒤에 한번더 컨실러로 잡티를 완벽하게 잡아주었어요 이러면 좀더잘가려지더라고요 컨실러하고, 파데하고, 다시 컨실러로 한번더잡아주겠습니다 유명하죠? 아 유명해요? 하얄몹이 뭐야? 뷰하얄 아, 화장을 내렸다? <뮤> <뮤> <웃음> <웃음> 어디? 음, 음, 음. <웃음> 저는 콧대가 낮은 게 콤플렉스여서 콧대를 돋보이게 강조하기 위해 쉐딩을 해주었습니다 눈 양쪽 끝위 아래만 살짝 음영을 주어 좀더 눈이 깊어 보이게 해주었어요 위로 쳐다가 마지막으로 퍼프로 좀 자연스럽게 경계선을 풀어주세요 안돼? 년 정도? 사라진 턱선을 찾기 위해 대왕 브러쉬로 쉐딩을 해서 샤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턱선 쪽에다가 쉐딩을 주면 샤프해 보이지 4호! 4호였어. 내가 3호를 했는데 잘못 사가지고 이렇게 대충 무슨 일 저는 입술 색이 없어가지고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먼저 입술 전체적으로 바른 뒤 티슈나 물티슈로 모두 닦아주면 은은한 색이 입혀져가지고 자연스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퍼프를 이용해 살짝 두드려주면 더욱더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욱 자연스러우니 이뻐질 거입니다. 짠! 오늘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스쿠비 누나가 해줬는데, 잘 됐죠? 오늘 이거 산걸 처음 썼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잘산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 클리오 그 진정? 23호 그거 뭐냐, 그거 요거를 쓰는데, 이게 조금. 약간 제 빛이 돌아가지고 전 별로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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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v e o w baby. I don't fall with b a b i s When I'm in a club, 나랑 말을 섞지 못하지. You're the only one that's on a n d I am motherfucking one. I w o u l d be the one of a one, be the best of a best. Be the b o s s of a b o s s be the king of a girl. Game. I'm going, don't worry about me, my baby. I rock it, and you know it. I w o u l d be the best. I promise, girl. I promise. I rock it, you know it. I rock it, you know it. You know it. I'm rocking up in the sky Girl, I'm going 멀리 yeah there must be something yeah 멈출 수 없지 cause of you and me not 원해 우리가 자그 항상 내옆자야 n o I rock and you know it 날 지켜봐 i fucking work on everyday 24 s e v e n y day 난 생각해 성공했다 저랑거리가 되고 싶어 가족들의 멋진 놈으로 남고 싶어 친구들의 이 세상 지구가 두고 싶어 모두에게 이젠 부정할 수서 지금까지 신쿡의 불꽃놀이 보러가는 겟 레디 위드미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처음 찍어보는 겟 레디 위드미 영상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1탄이었고요 1탄은 여기서 끝이 났고 2탄은 먹방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2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Say I'll rock and you know it I'll rock and you know it